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고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신규 영웅 오리사 오드가 새롭게 나올 영웅은 둠피스트라는 예상을 깬 영웅이죠 그 뒤로 아직까지 신규 영웅에 대한 소식이 없었는데요 여기 신규 영웅이 무려 3명이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니이라는한 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신이 블리자드의 QA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QA 블리자드 오스틴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유저가 후일에 나올 3명의 영웅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웅은 둠피스트입니다 둠피스트와 관련한 이벤트는 오버워치에서 계속하여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도 소식도 없는 영웅이죠 하지만 이 둠피스트가 곧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QA 블리자드 오스티니슨 포스트에 의하면 둠피스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2017년 2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며 현재 곧바로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둠피스트의 플레이 스타일은 급습 및 격투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라이나르트와 루시우의 궁극기의 카운터인데요. 그의 궁극기는 광역 공격으로 궁극기 시전 시 범위에 존재하는 모든 적들에게 100%의 데미지를 입히며 공격 범위의 5 m 내에 있는 모든 적들을 넉다운 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루시와 라이나르트의 궁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궁극기군요. 두번째로 소개한 영웅은 브리아라는 영웅입니다. 작성자에 의하면 브리아는 이제 막 내부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그녀는 2017년 3분기에 출시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그녀의 외형은 손목에 컴퓨터가 부착되어 있는 10대의 소녀이며 메인 컬러는 푸른 황색 계열로 스팀펑크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브리아는 메이와 비슷하게 벽을 생성하여 아군을 도울 수도 적군의 이동 경로를 방해할 수도 있으며 브리아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동시에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좁은 맵에서는 정말 끔찍한 영웅이겠네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말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한 영웅은 이본 폴트 이 영웅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그의 대략적인 컨셉은 시메트라와 토르비온을 섞어놓은 듯한 스타일로 RTS,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처럼 나노봇을 통제하며 플레이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포스트를 작성한 이도 말하듯이 오버워치의 컨셉과도 잘 맞지 않으며 별로 재미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등장하게 된다면 빨간색 계열의 강조 색상과 타블렛을 들고 있는 노인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준 그는 레포트를 써야 한다며 사라졌는데요. 저번에도 둠피스트가 공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도중에 포첸에서 한 유저가 둠피스트는 다음 영웅이 아니라 안코라라는 여성형 옴닉일 것이라고 포스트를 남겼었는데요 비록 이름은 안코라가 아니었지만 여성형 옴닉이라는 건 맞췄던 적이 있었죠 이처럼 이번에도 이 포스트처럼 드디어 둠피스트가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5월 24일은 오버워치의 1주년인데 그때 둠피스트와 함께 많은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니 5월 24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저는 캐릭터 하나하나에 개성을 부여해서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시메트라에게도 조그마한 비밀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틀그라운드 에 관한 이야기와 배틀그라운드의 장르 배틀로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